라는 앱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플러스 설치를 위해서는 알록달록한 삼각형이 있는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해줍니다 터치하시고 난 뒤에는 검색창에서 VLLO 검색해주시고요 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열기를 해주시고요. 이와 같은 창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편집을 위해서는 미디어에 액세스하도록 허용을 해주시고요. 그럼 블러가 이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영상 편집을 위해서는 우선 하단에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시고요. 촬영된 영상을 터치를 해서 터치를 해서 이와 같이 가지고 와줍니다. 하단에 오른쪽으로 빨간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경고창이 뜨는데요. 편집이 끝나기 전에 갤러리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지 말라는 경고 묶음입니다.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줄게요. 자 프로젝트 제목은 내가 편집할 내용을 적은 것이죠. 프로젝트가 많이 쌓이다 보면 내가 어떤 것을 편집하는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제목에 터치를 해주시고 저는 음료수 자판기라고 하겠습니다. 모두 지워주시고요. 측근 버튼, 혹은 오른쪽에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화면 비율은 세로로 긴 사이즈인지, 가로로 긴 사이즈인지, 혹은 정사각형의 사이즈인지 선택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화면에서 주로 보는 영상 비율은 16대 9입니다. 그래서 16대 9를 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배치는 영상을 꽉 채울 것인지 아니면 빈 공간을 남길 것인지를 뜻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상하 혹은 좌우가 남게 마련이죠 아, 초보이신 경우에는 그냥 체험 버튼을 눌러 주신 게 좋아요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눌러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영상이 나오고요 상단에 삼각형 버튼을 어, 눌러서 플레이를 할수 있고요. 11절을 눌러서 정지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실 수 있고요. 하단에 있는 메뉴를 상하로 움직여 보면 다른 메뉴를 빠르게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상단에 있는 메뉴를 모니터라고 할 거고요. 모니터의 역할은 내가 현재 편집하고 있는 장면의 영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세로로 긴 주황색 선이 보이시죠? 이 주황색 선이 가리키고 있는 영상이 위쪽에 표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편집하실 때 플레이 혹은 정지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장면이 잘편집되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단에 있는 이와 같이 띠처럼 생긴 것을 타임라인 타임라인에서는 가져온 사진, 동영상의 장면을 작게 표시한 띠처럼 생긴 칸을 뜻하는데요 타임라인에서 주로 영상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내가 편집하고 있는 장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메뉴를 하단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집을 위해서 오디오 즉 음악을 뜻하죠 그래픽, 스티커나 그런 장면들을 뜻해요. 글자, 텍스트를 뜻하고 PIP는 화면 안에 화면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는 색깔을 바꾸거나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지금 하단에 있는 메뉴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타임라인 왼쪽에 있는 화면도 바뀔 거예요. 우선은 이 영상이 지금 한개두개세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빠르게 뒤로 가시려면 좌우로 해주시고 영상을 조금 모아 보고 싶으시면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아 주시면 영상이 모두 보입니다. 세밀한 편집을 위해서는 다시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늘려 주시고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길이를 늘리는 것은 실제 영상 길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